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오늘 4월 11일입니다 오늘은 저렴하게 옥수수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옥수수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추정하고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다고 합니다 높이는 1에서 3미터까지 자라는 한해살이 풀입니다 크게 자라는 식물이지만 옥수수는 두세개가 끝입니다 보통 모종을 활용해 심어주는데요 두세 개를 수확하기 위해 심어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100개를 심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적게 나오는 만큼 많이 심어줍니다 대량으로 심어줄 때는 씨앗을 활용합니다 양도 많고 1-2년간 쓸수 있는 양입니다 씨앗 심는 도구를 활용해서 심어주면 편합니다 엄마? 응. 가봅시다. 먹기 위해 심어주는 경우는 1,2주 간격으로 심어주면 좋습니다 수확하고 1,2주 먹고 새로 수확해 먹어주면 되죠 두 알씩 심어줍니다. 간격은 30에서 40cm 간격으로 심어주면 됩니다. 씨앗을 심어주면 시원하게 물을 줍니다 봄비가 내리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5월 3일이 되니 옥수수가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2에서 4차에 걸쳐 심어준 것 같아요 아직 옥수수 싹이 안 올라왔네요 올해는 더 많이 심어준 것 같습니다 가끔 발아가 안된 것들이 있습니다 두개가 발아된 싹을 옮겨 심어주면 됩니다 뿌리가 안 다치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 조심 5% 정도만 발화가 안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발화가 잘 이루어졌습니다